9월 평가원 화학원 해설 들어가도록 합시다. 1번부터. 자, 1번 문제는 그 제일 앞쪽에 있는 그 인류 문명과 화학 그쪽 파트인데 여기는 크게 두 덩어리로 보면 여기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뭐 하법법이라든지 식량 문제에 어떤 역할을 했냐. 그 다음에, 뭐, 의류에, 그니까 의식주와 관계된 거, 대표적인 거 하나씩 그 내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탄소화물의 유용성, 뭐, 발효시켰더니, 뭐, 술, 뭐, 알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좀더 갔더니, 뭐,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쪽은 이게 아주 어렵게 낼 만한 구성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금 보면 크게, 앞쪽에 있는 그 의식주와 관계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탄소화물이 용성 두개뚝 나눠서 이두 가지 메인 내용만 잘정거하면될것 같아요. 여기 문제도 그런 거고. 자, 그첫 번째 질문한 거는 기억은 이제 나일론인데, 얘가 합성섬유인지, 또는 천연섬유인지 물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성섬유 종류가 워낙 많거든. 따라서 천연섬유는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연섬유는 뭐뭐뭐가 있다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합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 다음에 두 번째는 질소 기체하고 암모니아 만드는 건 우리가 하버법이라고 배웠잖아. 식잘 알고 있죠? 질소에다가 수소 집어넣어가지고 암모니아 만드는 거. 식량 문제를 거의 뭐해결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는 요 식에서도 질소는 화학식 자체가 N2고. 그다음에 여기에 니은을 더해가지고 암모니아 NH3를 만들었으니 자 원자 수 보존에 따라서 니은은뭐 돼야 돼? 그렇지 없던 원소 수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시는 거고. 일단 풀면 기억은 합성 섬유 맞고요. 니은은 산소가 아니고 수소가 되는 거고. 음. 다음에 디귿.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했야이 암모니아를 한번더계량해서 뭐 질산염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식물의 비료를 우리가 뿌리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자그 식량 부족 문제. 그러니까 비료를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건 이건 맞는 거지. 그래서 가볍게 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예기억하고 디귿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문제 2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응. 자, 요거 2번은 그 바닥상태 전자배치인데, 바닥상태 전자배치는 문제가 기본적인 건 이게 자주 자주 나오는 거야. 즉, 바닥상태 전자배치의 원리를 묻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나오면은 10번 전으로. 그러니까 앞쪽 페이지 거의 1페이지급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닥상태 전자배치 현재 상태를 주고 나서 이 원소가 누구냐? 산소야? 질소야 마그네슘이야 찾는 것들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 한 3페이지 급으로 문제가 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의 기본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 싸움의 원리, 그 다음에 훈트, 그 다음에 파울리. 따라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대표적으로 묻는 것이 이세 가지를 주류로 많이 물어요. 그래서 기역에서는 싸움 물은 거고 디귿은 파울리 원리를 알고 있냐 물은 거고 다음에 훈트까지 적용을 해서 이 중에서 바닥상태 전자배치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지. 자, 그때 우리가 찾는 순서는 가급적 이게 좋아. 파울리의 베타원리에 어긋나는 건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전자배치이기 때문에 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가 바닥인지 들뜬인지 판단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그치? 따라서 맨첫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원리에 어긋난 게 있냐 없냐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 전자배치 자체가. 따라서 파울리의 베타원리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오비탈레이에서 아예 뭐 뭐죠 아예 같은 하나의 오비탈레이에서 스피 양자수가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즉네 개의 양자수가 모두 동일한 저 뭐냐 그죠죠 음,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화살표가 같은 방향 되어 있는 걸 빨리 눈으로 후딱 찾아봐서 그게 없으면. 전부 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가 맞다라고 우리가 체크하시는 거고. 오케이?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가요. 그다음에 싸움하고 훈트 보시면 돼. 그러면 싸움은 자 1S 채우고 그다음에 2S 다 채우고 그다음에 2P 채워라 이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 다안 채웠으니까 N은 싸움을 만족하지 않는 거고 이 둘은 나머지 싸움을 다 만족하는 것이. 그래서 가는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가 틀린 거고 그렇지? 다음에 다른 바닥 상태냐 싸움했고 파울리했으면 나머지 하나 남은 건그 훈트잖아, 그렇지? 훈트는 s 오비탈엔 적용이 안 돼. 훈트 규칙은 홀 전자를 많이 배치한다도 맞지만 그 앞서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있을 때야. 따라서 s 오비탈은 오비탈이 하나밖에 없잖아. 따라 서 그래서 s 오비탈엔 훈트가 적용이 안 되고 e 피 오비탈부터 n은 요세 개의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같으니까.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전자를 배치할 때 홀전자 수를 최대한 많이 되도록 그래서 N은 훈트를 만족하지 않는 거고 N은 훈트를 만족하는 거죠. 뭐. 그렇지? 따라서 가, 나, 다에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뭐? 예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 그래서 답은 은티귿이 되고 간혹 학생들이 묻는데 스핀를 채울 때 위부터 채우냐, 아래부터 채우냐 묻는데요. 그게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뭐좀 나죠 어려운 얘기로 뭐 외부에서 뭐건건뭐 굉장히 강한 자석을 넣가지고 자기장 내에서 는 약간 에너지 차이가 나기는 해 위가 아래보다 좀더 안정하다고 근데 그런 조건 아니고 일반적인 원자 내에서는 위로 채우든 아래로 채우든 상관이 없어요 즉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두개 채워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훈트 규칙 같은 경우는 약간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 어, 훈트 규칙 세 가지 중에서 그중 하나가, 그 해석을 조금 하면 뭐냐 하면, 스피인 양자수가 같은 게 많을수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위로, 한번 위로 채웠으면, 너도 위, 너도 위로 채우면 된다는 거고, 한번 아래 넣었으면, 너 아래, 너 아래 넣어도 된다는 거야. 둘다 바닥이에요. 물론, 미안한, 미안한. 괜히 얘기를 좀 꺼냈네. 평가원 등에서묻지는 않는데, 가끔 아, 현장에서 학생들이 물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말이 많았어. 3번 문제는, 그, 이제, 그, 화학 반응과 열쪽 기본 파트인데, 그, 어떤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 인천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19번에 있어서, 아, 그럼 난이도가 좀꽤 올라가죠, 개념적으로. 그리고 요 문제는 앞쪽에 3번이죠? 앞쪽 3번이 있어서 아주 기초 개념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과 열,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아. 기초는 기초대로. 얘가 기초는 뭐냐 하면 발열이야? 흡열이야? 이거 묻는 거고. 다음에 약간 심화는 우리가 열량계법 등등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 화학 반응 결과 생기는 거거든? 따라서 화학 반응한 양이 두 배가 되면, 발생한 열도 두 배가 되는 거지, 그지 그, 거기에 이 녀석이, 어, 이 녀석의 열이 모두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쓰였다 해, 하면, 그때 식을 CM 델타 T 써서, 온도가 몇배 됐지? 질량은몇배 됐는데, 온도는 또한 몇 배지?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 그래서 요게, 후자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3페이지 정도까지, 또는 4페이지까지도 가능하기는 해요. 하여튼 뭐수능에 여기까지 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개 정리를 하시고 이거는 일단 매우 가벼운 거니까 매우 가볍다는 건 발열이나 흡열이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25도씨인데 30도씨가 됐잖아 그럼 온도로 올라간 거거든. 질문이 뭐냐? 아, 맞는 거 찾으라고 했지? 그치? 어쨌든 이 온도 변화를 가지고 올라가면 발열이고 내려가면 흡열이겠죠. 그래서 열의 출입을 알수 있다가 맞는 거고 다음에 이 녀석이 물에 될때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발열흡열, 오케이 발열이다. 이것도 맞는 거죠 뭐. 다음에 열량계 내부와 외부에서 왜 스타일러폼컵을 썼지? 열 전달이 잘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외부로 전달되는 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스타일어뭐냐 스티로폼컵. 아 잠만. 스타일러폼컵 이게 입에 잘 아니 거 이게. 음. 그래서 기억은 열 출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사용했다가 역시 이것도 맞는 거지, 뭐. 이때 우리가 추가 사항 좀볼 것이 하나가 있는 게 1번은 요거 아, 스타일로 컵, 컵 나오죠, 컵, 그렇지? 아, 이 녀석은 그 연소 반응에는 적절하지가 않죠, 사용하기가. 왜냐하면 열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얘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실험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고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Wg을 그 녹였잖아. 그 결과 Wg에 그 해당하는 열이 발생을 한 거거든. 이 열은 W그램에 해당하는 열이야. 근데 그 열을, 아, 전부 다 물이 흡수했다라고 내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 꼴이라 는 거는 이거 자체가 가정이죠, 가정. 그럼 이 가정 때문에, 가정이란 건 별거 없는 거야. 뭐, 이런,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무시해. 이런 게 가정인 거지. 그게 실제가 아닌 거지, 뭐, 어떻게 보면은. 따라서 이같다 전부 다이 녀석이 흡수했을 거라고 가정한다. 이것 때문에 실험 그렇지 오차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실험 오차에 대해서도 하나 정리를 조금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때 cm 델타 t인데 질량 잘 봐요. 이거 전체 질량이니까 물과 이 녀석 이 녀석이 열을 다 흡수했다라고 보는 거야. w 그람에 따라서 전체 질량은 c 곱하기 물 100g 더하기 CACL2Wg 곱하기 온도 변화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 결과, 내가 Wg이 아니고 EWg을 내가 녹였다라고 치면, 이때 발생하는 열은 몇 배? 두 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체 C는 같고요 같다라고 가정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그리고 질량이 같으면 온도 변화도 두 배가 되지만, 실제는 이 녀석의 질량이 W에서 EW로 약간 증가하게 돼 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 결과 전체 온도 변화는 2도보다 조금 낮게 올라간다 정도까지 해 놓으시면 아마도 올해는 3페이지까지 이 형태 문제가 나왔을 때 얼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3번이니까 쉬운 거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선생 앞에 총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9월 평가원 문제는 작은 작은 씹어 드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정도 내용까지는 기본적으로 체크 좀 해놓으세요. 알겠지?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4번. 다 맞는 거죠? 네. 4번은 여기 있는 것처럼 분자 구조와 성질 아주 기초적인 거 물은 건데 여기서 조금 체크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하나가 이거예요. 구조식이라는 거 구조식. 이게 루이스 구조식이 있고 루이스 전자점식이 있는 건데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 나중에 너희들이 논술을 쓰게 돼도 공유 결합을 무조건 점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도 나타내줘야 돼 그런데 루이스 구조식은 공유 전자쌍만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즉 비공유 전자쌍은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을 나타내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을 따로 그려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서 주로 묻는 게 뭐냐 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 이런 거 등등을 많이 묻는 거야. 또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비는 몇대 몇이냐. 오케이. 따라서 문제 봤을 때어 이거 루이스 구조식이네 하면 몸에서 조금 반응하면 좋은 게 비공유 전자쌍을 꼭 한번 그려주자라는 게좀 있으면 좋아. 따라서 산소 자전부다옥산소는옥탭만족하니까요 옥테, 여기에 비공유 두개 한번 연습 삼아 그리시고. 여기도 비공유 두 개. 뭐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안 그려도 그냥 눈에 다 보일 거고.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치면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연습 삼아서 그리는 연습 조금 해 놓으시라고. 알겠지? 음. 끝났네요. 문제 바로 풀입시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는 중심에 두 개가 있고 n은 없고 n은 없으니까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이 okay? 기억에서 조금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다 바로 뭐냐 하면 요 워딩을 조금 주의하시라고 중심 원자에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상 묻는 게그또 질문이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뭐냐 하면 특정 원자 이것처럼 중심 원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건 세지 말라는 거야 중심에 있는 것만 한번 찾아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있는 걸 물을 때가 있고 그냥 이 말도 없다든지 또는 분자에 이 말로 대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요걸싹치우고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는 하면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으니까 세 종류가 되는 거고 N은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중심만 살펴봐야 돼서 그때는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 같은 경우를 사실상 보기를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라 싹 써놓고 하는 문제들도 간혹 있어. 그래서 빨리 풀려고 하다가 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 찾으라고 다 있잖아 3. 맞아 하고 넘어가면서 틀릴 때가 있다고 따라서 이 워딩 조금 주의하세요 실수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워딩이야 알겠지? 다음에 두 번째 분자 모형이 직선형인 건 N은 중심에 비공유 있으니까 쿠었죠 N은 일자고 N은 일자니까 180도짜리 직선형은 나하고 다두 가지가 맞는 거지 뭐. 그치? 다음에 이거 극성 분자는 우리가 극성 분자 찾을 때 정리 한 번만 할게요 무극성 분자 찾는 게좀더 빠르다고 라 했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심 원자는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되고, 즉,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으면 무조건 극성이다 보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애는 중심에 비공유가 있으니까 극성 분자고, 애들은 일단 중심에 비공유가 없고, 다음에 주변. 원자 수가 3개 이상일 때죠, 뭐. 주변 원자에는 주변 원자의 종류는 전부 다 같아야 된다. n 는 좌우에 같은 게 붙었으니까, 아, 두개다 만족해서 무극성 분자. n 는 좌우가 다른 게 붙었으니까, n 는 뭐, 오케이, 극성 분자. 요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는. 따라서 극성 분자는 가, 한 가지다가 맞는 거지, 막. 됐죠? 방, 극성, 아이, 더 큰일 났다. 두 가지죠? 해놓고, 바 모. 뭐. 극성, 극성, 에만 무극성. 틀렸죠, 막. 이게 맞는 건 니은 하나가 되는 거야. 됐지? 음, 아쌤또 실수할 뻔 했다. 다음 넘어갈게. 예, 네, 5번 갑시다, 5번. 그, 화학 반응과 양쪽 관계는 세미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뭐, 한 수능에서 한 반, 약간에서 약간 더는 딱한 문제. 4페이지급으로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한두 문제. 30% 정도는. 근데 그두 문제 중 하나는 4페이지급인데 하나는 1, 2페이지급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페이지급에 나오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뭐 묻냐 하면 개수 맞춰봐, 이런 것들. 개수 맞춰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거기에 살짝 더넣어서 기본적인 계산. 요 5번 문제가 매우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 기본 부른 거거든. 뭐 얼마 있고 너 얼마 있어야. 개수 한번 맞춰보고. 그 다음에 너 면몰, 너 면몰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너 얼마 생겨? 한번 따져봐. 이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오면 1페이지 급이고, 거기에서 약간만 좀더 가미하면, 기본 형태, 화학 반응식 기본에서 2페이지나 3페이지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물론 4페이지는 급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지 뭐. 그치? 요거는 음, 기초니까, 개수 맞추는 거부터 먼저 하자고요. 그때, 나온 김에 요거 하나 정리만 좀 추가 나 합시다. 반응 개수. 우리가 흔히 후다닥 보고 넘겨버리는 건데, X는 반응 개수다라고, 또는 이게 small a, small b, small c, small d로 써놨을 때, abcd는 반응 개수다, 이 조건이 나오는데, 요 조건을 활용해서 화학 반응식 문제 푸는 것들이 간혹 있죠. 그거는 4페이지급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조건이냐 하면, 이제 몸에 좀 이제 좀 확, 내가 이 정도 말 물어보면 세미수업 때 많이 이야기했었으니까 바로 탁 입에서 터져 나와야지. 뭐, 그렇지? 저 조건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자연수다.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다 그래서 반응개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N은 자연수다. 자연수로 맞춰봐라 이런 의미인 거야 따라서 반응개수라는이 조건 자체는 2X라는 값이 자연수라는 거. 물론 이 5번 문제 푸는 데는 사실 뭐 몰라도 풀수 있는 거지만 나온 김에 아반응개수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숨어 있어라는 걸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계속 맞출게. 원자수 같다는 거 맞추면 되고 산소만 맞추면 되겠네요. 여기 산소 몇 개지? 8개. 여기 4개 있으니까 전체 산소는 12개. 그럼 여기도 12개 있어야 되는데 애가 2개 있으니까 애가 10개 있으면 되겠네. 따라서 X는 5 하시면 5 2 10 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질문이 이 과정에서 CO2가 1몰이 만들어졌대요. 4몰이 아니고 1몰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몇 배? 4분의 1배. 그럼 모든 개수를 4분의 1배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반응한 반응한 산소라는 건 여기 있는 숫자 이거 얘기하는 거죠. 2몰 반응하고 5몰 반응하고 1몰 생기고 뭐 이렇게 등등 해서 3몰 생기고 해서 따라서 요 숫자도 몇배 똑같이 4분의 1배 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4분의 1배 시켜주면 되니까 답은 예, 4분의 아, 4분의 5가 어디 갔냐? 어디여 여기인데. 4분의 5. 그래서 1번 되는 거예요 됐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미안해요. 말이 많았습니다. 아, 6번 갈까요? 6번? 아, 6번은 이전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왔던 건데, 음,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막 이제 나온 거죠. 여기 자체가. 따라서, 이온결합의 세기와 녹는 점이에요. 이온결합의 세기와 녹는 점은 이온결합 에너지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살짝 곁들여서, 이온, 녹는 점에, 이온결정에,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 그걸 찾아보라는 거죠. 그치? 그 나온 김에 쭉 한번 정리를 하면, 주로 이쪽 파트는 시험 나오는 게 이온과 분자 두 가지인데, 금속하고 원자 결정도 간혹 우리가 빼놓을 순 없기 때문에, 금속과, 여기 쓸게요. 금속과 금속 결정과 다음에 이용 결정과 금속끼리 섞여 있고 어, 붙어 있고 n 는 금속과 비금속이 있고 비금속끼리 붙으면 공유결합인데 그거는 원자 결정과 그 다음에 분자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분자와 분자가 아닌 것들을 첫 번째 구분 좀할수 있어야 되고 정리 좀해 놓으시고 알겠지 다음에 이렇게 쭉 쪼갰을 때또 하나 물론 전기적인 성질은 기본인 거야. 자, 그런데 요세 개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결합을 끊어야지 애가 녹는다는 겁니다. 결합을 끊어야지. 금속결합이나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을 끊어야지 애네들이 녹아. 그런데 분자는 결합과 공유결합과 녹는 점은 4등의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애는 분자 사이만 끊어주면 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낮다 애들은 결합을 끊어야 돼서 아주 힘들다. 그거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요 문제는 그중에서 이온, 이 녀석에 대해서 묻는 거지. 따라서, 야, 이 녀석을 녹이려면 결합을 끊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쎄 붙어 있거든? 따라서 그 정전기적 인력이 세면 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즉 결합이 세면 셀수록 녹는 점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 ]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 하면 그냥 순위별로 하면 1순위는 전하량곱, 이온의 전하량곱, 고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량곱이 클수록 세진다. 그런데 애들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죄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곱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럼 두 번째 1번 조건이 같다면, 1번 조건이 같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거지. 바로 뭐? 이온의 사이즈. 이온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을수록 커지게 된다. 요게 클수록, 애는 작을수록. 이 이온 반지름이 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이온 반지름이, 뭐, 작은 거는 요만한데, 큰 거는 한 이만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온 사이의 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핵간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면 이온 사이 거리도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작아져 버리는 거지. 따라서 큰 것보단 작은 것이 녹는 점이 높다. 그래서 요두 가지. 그럼 요 실험 자체는 요거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온 결합의 세기와 녹는 점에 대해서 애는 어떤 가설을 세웠냐 하면 만약에 전화량 곱에 대해서 내가 가설을 세웠다 하면 실험은 어떻게 해줘야 돼? 전화량 곱이 서로 다른 것끼리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온 사이즈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알고 싶다고 라 치면 어떻게 음, 그때는 어 이온 사이즈로 좀 달리하면서 우리가 배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요그지 그런데 얘는 주어진 게 전부 다 1플러스 1마이너스라서 1번 영향은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고 결론 2번. 이온 간의 거리 가지고 내가 알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온 사이 거리가 녹는 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가설한 거죠. 그런데 결론이 가설이 옳다고 라 했으니 이온 사이 거리가 작아질수록 녹는 점이 높다고 라 등등의 얘기를 썼겠지. 뭐. 문제가 갑니다. 기억, NaCl은 양이온 Na와 음이온 Cl이 1대1로 붙어 있으니까 수가 같은 거 맞고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는 기억으로 숙절하다가 맞죠. 왜? 가설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여러분 주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간혹 가설이 틀렸다라고 낼 때가 있어. 즉 대부분 문제는 가설이 맞다. 또는 그 가설 가지고 실험 설계만 해봐 이렇게 하는데 간혹 결론에서 이 녀석의 가설은 땡 하고 틀렸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 그럼 가설이 옳다가 아니고 가설은 틀렸다 하면 니은 보기는 뭐? 그렇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워딩도 여러분 주의 좀 해놓으세요. 향후 알겠지? 분명히 주의하라고 했다. 다음에 이귿이 녀석들 중에서 정정기적 인력이 요거야. 정정기적 인력이 세면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자세 번째 정정기적 인력은 이퀄 녹는 점으로 해석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논론점이 제일 높은 NAF가 어디 있니? 있네요. NAF이다가. 그치?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맞는 거예요. 야 아, 말이 좀 길었는데 정리 한번 한다고? 음, 그래도 명색이 9월 평가원인데죠. 넘어갈게. 음. 자, 7번 가자. 7번. 1, 2주기 원소 ABC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7번이나 요 다음에 할 8번은 같은 문제인 거지 뭐.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이든 보호모형으로 보호 이제 보호의 형태로 나타내던 8번은 보호모형에다가 전자 찍어서 세라는 거고 얘는 루이스 전자점식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내가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애가 이용결정이야? 분자결정이야? 이용결합이야? 아니면 공유결합이야? 그다음에 이 녀석은 어떤 원자지 그걸 찾으라는 거지 뭐. 거기에서 요 문제는 하나 봐도면 좋을 게 항상 나오는 대표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중 하나예요. 여기도 B고 여기도 B고 같은 녀석이다. 여기서 B를 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B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일단 여기에서 하게 되면 결합 한 개만 딱 하고 있잖아. 1, 2주기인데. 그런데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는 뭐 아, 수소구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고. 다음에 얘는 손 하나 잡아. 그럼 17쪽이죠. 공유결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주기 1, 2주기 원소 중 하나를 했으니까 너는 플로린이구나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애는, 자, 요거 볼때 우리가 쌤 뭐라고 했지? 요거는 나중에 본다라고 했어. 이거 먼저 보지 말라고 했지. 그럼 이걸 안 보고 애만 가지고 이거와 같은 형태로 풀게 되면 애는 수소가 되고, 손 하나 잡았으니까 애는 플로린 위치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세컨드 이거 보라고 했죠. 전자 하나 얻어서 요 형태가 됐다는 거야. 근데 간혹 친구들이 묻는 게, 그럼 이 전자를 수소가 얻었습니까? 플로린이 얻었습니까? 하는데요. 첫 번째 여기 B, 여기 B 갔다로 아 너는 수소니까 이 전자는 애가 얻었을 거야. 첫 번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자 하나 얻었다는 게 주기율표로 따지면 하나 더 오른쪽으로 갔다. 그 다음 원자번호로 갔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 전자를 플로린이 얻었다 치면, 애가 얻었다 치면, 아, 전자 하나 얻어서 플로린 위치에 왔구나. 그럼 원래는 애는 뭐, 산소였구나. 이렇게 찾는 거고, 어, 이거 이 전자를 수소가 얻었다라고 치면, 음, 전자 하나 얻어서 수소 위치로 왔구나. 그러면 원래는 누구지? 알 수가 없잖아. 왜? 모든 원자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양성자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가장 작은, 원자번호가 작은 게 바로 수소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소는 아는 아는 얻지 않는다라고 보고 이쪽으로 눈치껏 채워놓으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전자를 얻어서 플로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A는 뭐가 되는 거지 산소. 그래서 산소 수소 OH- H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건 조금만 연습하면 시간 아마 한 10분만 여러분 투자하시면 여기 7번이나 8번은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공부할 때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면은. 한 2점짜리 두개뭐운 좋으면 2점, 3점에서 5점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7번, 8번이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 조금 투자해서 공부 조금만 해놓으세요. 알겠지? 갑니다.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 같은 몰수죠. 뭐 같은 양. 너한 덩어리, 너한 덩어리. 거기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자 여기나 여기는 같고 어애 보다 애가 전자가 하나 더 있는데 애는 추가로 한개더 얻었죠. 그렇지? 따라서 전자 수는 같다가 맞는 거지만, 뭐. 됐죠 다음에 이은 A하고 C는 같은족 원소냐? 같은족 원소냐? 그럼 A는 산소고 C는 플로리니까 같은족이 아니지 뭐. 같은 주기겠지? 같은 주기. D건 AC2 산소 가지고 요거 두개 만든 거야. OF2죠? OF2, 그렇지? 그러면 옥텟 만족하니까 두개 여기 세 개씩 넣어주게 되면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두 개고. 비공유는 3, 3, 2에서 8개 딱 떨어지죠. 요 정도 분자구조는 안 그리고도 눈에 확 그려지면 좋아. 연습 좀 자주 보셔가지고. 따라서 n은 4이다가 맞지. 예? 그래서 답은, 예, 기억하고 뒤겨되는 거예요. 됐죠? 음. 넘어갑시다. 음, 다음. 8번. 아이고, 요거 설, 얘기 안 했네. 예? 점프. 네, 예, 8번 가겠습니다. 8번. 에이, 그림은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화학 결합의 종류, 이거를 보호 형태로 나타냈을 때 각각 누군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첫 번째 박스 박스 돼 있으면 뭐? 어, 이용 결정, 애들은 이용 결합.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를 안통하고 고체 상태에서 부스러지기 쉽고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렇지? 그거 하나.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붙어있는 건 전부 다 뭐? 공유결합. 얘는 어, 품자죠. 이게 그냥 딱한 덩어리로 결정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각각 찾을 땐 전자 두개를 잃어서 주기율표에서 뒤로 두칸을 가서 네온과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앞으로 두칸 가게 되면 마그네슘 위치로 오게 되지. 그래서 A는 마그네슘, A2 플러스는 마그네슘 2 플러스, A는 마그네슘. 오 okay. 만약에 이거 주의할 거 하나 이 녀석을 그냥 내가 A라고 썼다라고 치면 이때 A는 마그네슘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그네슘 E 플러스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평가원은 매우 정확하거든. 따라서 너는 A에 E 플러스야. 해서 A는 마그네슘 음. 아는 사람들만 알죠. 쌤이 이 얘기를 하면 왜 저딴 얘기를 하고 있지 하고 쌤하고 수업한 사람들만 알죠. 하여튼. 다음에 두 번째 N은 전자 두개 얻어서 1로두칸 가서 내온 위치니까 원래는 누구? 그렇지 산소. 산소 2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 자 A, B, C, D네 가지네요. 가장 바깥쪽부터 우리가 하면 되죠. 손 요렇게 하나씩 잡는 거. 껍질 하나 일 주기에 손 하나 잡으니까 그렇죠? D는 수소. C는 손세개 잡고 비공유한 쌍이 있으니까 D 어. C는 질소. 암모니아 NH3가 되지만. 갑시다. 기업 A, B는 이온결합물질이다가 맞고 C2 질소도개예요 C2는 몇 중결합이지? 3중결합 N2니까. 다음에 B공유가 여기에 한 쌍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다음에 T것은 A는 전기전도성이 있냐? A가 마그네슘이잖아. 따라서 마그네슘은 금속이니까 전기전도성이 있냐? 당연히 N은 있죠. 이건 틀렸고. 전기전도성 물어볼 때 여러분 상태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물론 여기 뒤급 보기는 평이하긴 했지만 야 금속이야 A는 전기 통하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지만 알겠지 간혹 또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기 전도성 물을 때 액체냐 고체냐 수용액이냐 상태도 보는 연습 조금만 해놓으세요. 음. 10.5 넘어갑니다. 음. 9번 9번 9번 아, 어, 중화적정 실험인데, 뭐, 거기서 양적관계 기본 개선을 한번 묻는 건데요, 이건. 중화적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게세 가지인 거야. 하나는 실험과정. 그러니까, 실험과정에서 주의사항도 있고, 그리고 실험과정에서 어떤 도구를 쓰느냐. 그치? 뭐, 피펫이야 뷰렛이라? 이런 도구들 같은 경우.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실험과정 중에서 오차가 생겼다. 그럼 오차가 어떻게 생기느냐? 뭐, 이게 많이 생겨, 뭐, 뭘 농도가 크게 계산될까? 또는 작게 계산될까? 이런 오차에 대해서 정리 좀 하나 해놓으시고. 이 오차가 좀 어렵다, 의외로. 그래서 오차를 만약에 그, 출제자들이 맘먹고 내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아주 상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난이도가 꽤 올라간다고.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정하고 일단 요게 퍼스트, 다음에 이게 세컨드,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요거까지. 조금 반응으면 좋을 것 같아. 예, 음. 뭐뭐 특간에 음뭐 NMV, NMV라고 쓰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게 NMV는 별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뭐야? 수소 이온이나 OH-의 개수라고 한 거지 뭐.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바로 이 녀석의 몰수고. 그럼 이거 하나당 수소가 몇개 있지? OH가 몇개 있지? 가수한 거니까.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 수소 한개 내는 거고 야 가끔 이얘기있다 아세트산 수소 요거 하나 내는 거야 요거 하나 가수 1이야 1 모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주의하라고. 다음에 NaOH는 OOH 하나라서 N 다 같다라고 지우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애는 수소가 4개 있으니까 이거 사스는 진짜 간혹 있어. 이게 큰일 나 큰일 나. 어쨌든 간에 이 둘은 가수는 1이니까 다 지우면 돼. 따라서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이 녀석이 그냥 수소나 OH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싹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딱딱 치면서 가보자고요. 자, 이거를 준비했고 이거 10mm에 물 넣어서 100mm로 물 켰어. 야, 농도 개능도 살짝 들어가. 물 키든 뭐 하든 우리가 물 켰다, 뭐 섞었다, 혼합했다 등등 나오면 우리는 항상 그렇지 용질의 몰수에 포커스를 맞추자고. 용질의 몰수에. 용질의 몰수만 계산하면 되거든. 그런데 애는 부피 나왔으니까 여기나 몰 농도만 알면 되겠네. 몰 농도만 알면 애가 몇 몰인지 알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나 여기나 몰수는 똑같죠. 그래서 쓱 보니 실험 결과에서 애초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1이다. 아, 이거를 좀요 앞에 좀 적어주면 여러분들 문제 풀기 조금 편했을 텐데 맨 밑에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럼 1몰 농도인데 10ml니까 아세트산 얼마 있었어? 10개 있었다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물 넣었으니까 여기도 여전히 몇 개가 있어? 똑같이 10개가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일부를 이렇게 담아낸 거야. 일부만 덜었기 때문에 여기는 10개보다 좀 적겠죠. 그럼 10개보다 적은 거에다가 NaOH인데 NaOH를 여기에 넣었다는 것이. 요뒤에는 뭐야? 퓨렛이야, 퓨렛. 뷰렛. 자, 요거는 퓨렛이고요. 여기에 이 녀석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여기에 쓰는 것이 정확한 양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게피펫이고 위에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는 N, 니은 뭐? 오케이. 뷰렛 되는 거야. N은 뷰렛. 니은은 뷰렛. 그래서 실험기구는 해봤자 한두개 정도 거의 안 나오니까, 역대로 가장 많이 물어본 건 뭐? 피팻. 그리고 요거에서 물어본 게 이제 간혹 뷰렛.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 요 정도 뿐이에요. 오케이. 뭐, 저울 이런 건안 묻겠죠? 그렇다고. 하여튼, 정리 좀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N은 0.2몰 농도 손네. 그래서 0.2몰 농도를 떨어뜨리면서 내가 정확하게 실험을 했는데, 어 전부다 집어넣은 NaOH 부피가 1 0 m l 일때 끝났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개수 구하면 되지? 이거 해서. 그래서 몰 농도 곱하기 개수하면 아너두개 들어갔구나. 두개 들어가니까 실험이 끝났어. 그런데 실험이 끝났을 때가 바로 뭐냐?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적정을 멈췄다. 즉 이때 중화 반응이 끝났다는 거고 아 중화 반응이 끝났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뭐라고? 아세트산과 NaOH에 있는 H와 OH의 개수가 같다. 아너두개 넣었더니 끝났어? 그러면 저기 아세트산도 두개가 있었다 이렇게 쓰는 거지. 뭐.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지. 뭐. 사실 여기에 머릿속에 있으면 아마 푸는 애들은 그냥 요거, 요거, 요거 숫자 써가지고 바로 푸는 거예요. 자, 과연 1 0 0 m l 에 10개 있었어? 10개면 1 0 0 m l 였다고 그럼 2개면 5분의 1배니까 집어넣는 것도 얼마? 5분의 1. 따라서 기억은 몇 m l 2 0 m l 1 0 0 m l 에 5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 ᄂ은 뭐? 뷰렛. 그래서 기억은 2 0 m l ᄂ은 뷰렛. 해서 답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음. 넘어갑시다. 첫 페이지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 다음 네 이거는 뭐 오비탈과 양자수인데 양자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물어본 거죠. 이렇게 주양자수 그 다음에 부 또는 방위양자수 방 양자수, 오케이? 뭐 부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스피드양수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만 알면 되는데 오비탈과는 S오비탈이고 나는 P오비탈인 거 알죠? 쌤이 얘기했었어. P오비탈은 그냥 EP밖에 안 나와.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Okay. 그러자. 그리고 렇그 간은 1에 쓴지 2에 쓴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나왔죠? 주양자수는 뭐? 껍질 얘기하는 거다. 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다음에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에 써줄까 한 번?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종류. 그래서 s오비탈은 0이고 그다음에 p오비탈은 1이고, 그렇지? 이걸. 양자수 종류, 양자수 기본적인 거 알고 있냐? 그래서 10번 문제로 슬쩍 탁 하고 던져준 거야. 예. 런데 이게 3점이네. 왜?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까봐. 음. 여기첫 번째 보셔야 될게 이거예요. 1. 첫 번째 껍질에는 무슨 오비탈 밖에 없지? 그렇지. S오비탈 밖에. 첫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 밖에 없다. 오케이? 따라서 이게 p 가될 일은 없는 거지. 오케이? 모든 껍질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오비탈은 뭐? S오비탈. 됐나요? 네. 어? 그럼 s오비탈이니까 부양자수는 얼마 0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는 s, 하나는 p니까 아, 그렇죠? n은 p오비탈 되는 거고 그럼 부양자수는 1딱 떨어지는 것이 뭐 그러면 기억, 가는 a냐? 그럼 아, 너 s니까 너 1s였구나 가가 a가 맞는 거고 a 더하기 b는 아, 2가 아니죠? 얘 틀린 거고 자기 양자수는요,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형태로 나오지 않지. n은 무슨 양자수야? 스피트 양자수. 그치? ms라고 우리가 쓰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자기 양자수는 2분의 1.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양자수는 이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참고로 여기에 자기 양자수 하나 쓰게 되면 n은 0밖에 없고 n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이 녀석이 뭐냐? 특정 지을 수는 없어. 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음, 기억 하나네요. 대체? 예. 10번까지 풀이 맞췄고, 이제 11번으로 우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자골. 예.